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1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강서구민회관 우정홀에서 2022년도 공직자 안보 교육이 열렸습니다.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강서구가 지난 15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2년 재설대책본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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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설 장비와 자재 확보 현황 등재설 대책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올해 재설 대책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가졌으며 장소를 이동해 재설 대책본부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강서구 재설안전대책본부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본부장으로 7개 실무반과 각동 재설 대책반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4개월 동안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갑니다. 강서구는 대형 염화칼슘 살포기, 다목적 제설차 등의 제설 장비와 소금과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같은 제설 자재도 비축하는 등 빈틈없는 제설 대책으로 올겨울 혹시 모를 폭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아동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6일 강서평생학습관에서 강서아동지킴이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먼저 각동 아동위원을 강서 아동지킴이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위촉장 수여와 발대식을 마친 후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요령 교육이 진행됐으며 앞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분기 권역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강서 아동지킴이는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약대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에도 앞장서는 등 강서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